저는 스무 살노은지라고 합니다. 현재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활발한 성격이라서 막 친구들랑 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집에서는 약간 음악 들으면서 약간 감성 타고 막그러도 있죠 요즘.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스무 여섯 살 라니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서 양범 선수였고 지금은 제 질문은 춤추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복동에서 온 최지인입니다 저는 스물다구 살이고요 마음은 스물네 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제선입니다 <웃음> 미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나이로 열아홉 살입니다 만나서반갑습니다여수증 <웃음> <한 섬을>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저는 스물여섯 살이고 국제 나이로 스물네 살 아직 생일 안 지났거든요. 근데 뭐 읽어서 이게 스물몇 살아요 <웃음> 나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무 우울한 거야. 그래서 약간 음.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 코로나 둘루. 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약간 해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리, 요즘 요리하고 그리고 운동. 음. 음, 운동도 좀 찾아보고 하고 있어요. 홈트 이런 걸 찾아서 하고 요리는 약간 건강식 이런 거좀 만들어 먹으려고. 약간 건강 h 헬 a 뭐 t 요해봤어 아, 건강식 네. 건강식. <웃음> 약간 통밀빵 가지고 약간 세밀이 <웃음> 음. 음. 다음에 음. 해줘. 다음에 하세요. 오 좋아. 일로 이리 오케이 오케이. 코로나로 인 생긴 습관은 음. 네, 지금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지하에 음.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이 생겼어요. 거기 이렇게 딱 있으면 열심히 다니기로 하고. 아니, 뭐 하네? 내가 사실 응. 그 뭐지? 한국어 연습도 하고, 보고 응. 이면은 그 넷플릭스 많이 보게 응. 되었습니다. 집에만 아, <웃음> <지배만> 있으니까. 집에만 <웃음> 네, 있으니까, 조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해줘도 응. 혹시? 응. 오케이. 응. 반말로 <웃음> 말할게. 네. 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제가 어, 내가 집에서 우는 편이니 우는 편이에요. 말 그대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어,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우는 편입니다. 아니 심심하면 연락하라니까. 우리 오늘 만났잖아요. 그래서 <웃음> 우리 만하기 전에 친구가 없었어요. <웃음> 그래서 그때는 음, 하루 종일 웃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왜 사는지에 대해서 많이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이제 많이 깊은 생각을 어..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가 반말 아 그리고 유행어 모르겠어요. 학진작, 어, <웃음> 홈트레이닝 그것만 알아요. 드라마 보거나 그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는 뭐 취미가 생겨버렸어요. 좋아요. 아까 전에 내가 요리 해먹는 거있잖아 언니들은 혹시 집에서 막 해먹는 요리 있어? 어, 나는 그 요리를 잘는스타일아닌데 집에 있으면서 직접 해먹게 되니까 뭐 김치볶음밥을 요즘에 그런데 맛고 너무 맛있다. 아 맞아. <웃음> 언니, 내 네, 내가 그 현악 레고 대신 그냥 배달 시켰는데, 음, 배달. 네네 배달. 네. 배달 완전 좋고 <웃음> 그 한국에서 러시아에서 카보없으니까 음 신기하다. 로스에서 음. 배달이 없어? <웃음> 없어요. 아, 아니면 있는데 음. 비싸니까 자주 오시겠어요 아, 배달비가? 배달. 음. 음. 중국 와서 막 먹을 음식 중에 제일 아나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음. 가져가고 싶다 러시아에 이런거 있어? 그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야 아, <웃음> <웃음> 내가 제식주의자라서 음. 한국에서 이렇게 잘 먹는게, 찾는게 너무 어려워서 음. 내가 그냥 피빔밥이나 김밥 같은 거. 같 음. 음, 그런거요 음. 아주 좋아 <웃음>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순두부야. 순두부찌개 먹어. 네네 순두부찌개. 그야아안매안매안 매요. 그런 거 너무 어 한국 거였지, 진짜? 아니요 괜찮아. 아, 잡을 수 있어? 그러면 러시아의 음식이랑 여기 음식이랑 약간 큰 차이점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한국 음식 너무 매 아깐 쌓을 수 있다 <웃음> <웃음> 음식은 아마 생어도 너무 많은 음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 먹을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어 내가 음. 여기서 적은데 음. 그래도 한국 음식도 너무 좋아 음. 뭐그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 요리 많이 할거 아니야 뭐 어떤 요리야? <웃음> 시간이 많이 있어도 어 돈이 많이 없으니까 편의점 음식 많이 먹는 편이에요. 좀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편의점 직원은 항상 나한테 무료로 음식을 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이 무료로 음식 준다고? 네. 왜? 왜냐하면 그 어디인데? 강남역. 강남역에? 응. 강남역 5번출구아 어. 어,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어내내 해먹는 음식 뭐냐면 스파게티를 많이 먹는 편이었어. 아 집에서? 네. 내가 아주 좋은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진짜? 스파게티 말고 다른 거는? 좋은 치즈 같은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치즈 스파게티 치즈 스탠드치 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같은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치즈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좀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을 때방위많이 어, 했습니다. <웃음> 형은요? 어, 요리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자랑 같고 그 내가 할줄 아는 거이렇 메모에 내가 정리해둔 게 있거든? 아 잠깐만 여기 하면 안 되네. 그, 여기 메모 보시면 은 제가 할줄 아는 요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리를 많이 하, 하는 편이에요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게 달라 뭐 나도 이제 스파게티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 진짜 만들자는 게 너무 많은데? 음. 어떡하지? 혹시 사르드 좋아하시나요? 뭐? 야채 음. 그리고 야채 그리고 전도 야채도 있고 야채 사르드 몸에 좋아요 뭔뭐 훗날에 먹어볼 의향은 있어 어, 너는 뭐 치폭할 때 치폭이 뭔지 알아 일단? 내가 아, 공 주로 이거. 책 이거 공어공어공 공동, 공동, 공이공공부 너무 많아서 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동 공동, 공고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공 집콕할 때 웃는 어. 편이라고 하잖아요 는다고 <웃음>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왜 사는지 모르니까 집콕할 때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어 그런 생각을 많이 공범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 그래서 내 집콕 팁 뭐냐면 우리 왜 사는지 찾아봅시다 우리 왜 사는지 알아야 해요 많이 보잖아 그래서 막 그거 진짜 넷플릭스는 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너무 집에서 늘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약간 홈트를 음. 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에 또 건강 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중요하잖아 그래서 약간 홈트? 유튜브 찾아보면 많으니까 그런 거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집콕할 때휴 계속 게임도좀 하게 됐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보통 한국 드라마 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외국 드라마를 보는 편인가요? 나는 난 거의 한국 영화 봐 나는 사실 외국 영화 잘안 좋아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 <웃음> 나는 보통 드라마를 볼때 어, 재미있기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배우기로 보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시간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한국에했습습다다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 사람들 비즈 만도한국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손으로 만드는 걸좋아한다면한 번씩 해보면 은 진짜 도한까에서도을 합니다.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에 있는 것서도에서도서 또 밖에 나가고 싶고, 음. 밖에 나가아집 가서 쉬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애. 반반 사실 음, 반반 음. 어 나도 반반니 <웃음> 근데 어 약간 집에 있을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막뭐 글쓰고 막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집에 있으면 약간 감성타 그래서 노래 틀어놓고 막 감성타고 밖에 나가서는 약간 어 얘들아 막 놀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도 밖에 있는거 좋아 좋아하긴 한데 너무 밖에서 많이 놀니 피곤하니까 응. 그래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너무 좋다. 뭐 응. 이렇게 음, 밖에서 맨날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쭉 이제 집에 있게 되잖아. 응. 집에 있다 보니까 응. 굉장히 재밌더라고. 어, 내가 사실 집에서 있을 때 항상 잠을 자고 싶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맞아. 적응 어려워. 그래서 응. 내가 그 팁 있는 보다는 그냥 바퀴 그 아, 거죠. 좋아하는 있어요. 나는 어그 뭐지? 클로이 빈천린지 진짜. 근데 약간 복근 운동 해가지고 모든 사람 근육 안에 그러니까, 복근이 있대 음. 살이에 네. 가려져 있을 뿐이지. 약간, 약간 탄탄해진 느낌을 들었어. 그걸 하면서 넷어넷어 맞아. <웃음> 그런 근육 <웃음> 근육은 생긴거 그래서 나는 해보고 있어. 네. <웃음> 아 진짜? 근데 음. 해가 있다면 해보고 싶어 틀리 음, 해보자 아, <웃음> 나는 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허? 콜라 터져보고 싶어 학교 아니야, 하기도 하고 내그 댄스 학원 다니고 싶은데 댄수 <웃음> 없으니까 음, 너무 아쉬웠어 음. 나 오늘 책 쓰는 거 보고 싶어요 나시볼게 음. <웃음> 음. <다시 해볼게요>. 아. <웃음> 나는 새내기인데 학교도 잘못 가보고 그리고 나는 학교 이제 딱 가가지고 동기들이랑 술도 마시고 막 노래방 가서 놀고 이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여행 무조건 스무 살 되면 약간 배낭여행 이런 거 하고 싶다했는데 혼자도 가고 싶고 동기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 걸도좀아쉬 슬프지 말고 행복 합시다. 다들 밖에 나가고 싶고 하고 생각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요리도 해먹고 운동도 하면 더 건강한 생활 유지합시다 <웃음> <웃음> 집에만 있으면 좀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기만의 취미를 찾아서 슬기로운 집독생활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좀더 살아가는 게 긍정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서심심할수있는현이 Di i n t e r n e